이 연못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을 것 같으냐? 이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건 몇식 구가 있건 그 누구도 내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권력이다. 강령전에서 몰골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소. 아바마마께서는 어디 계시오?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야 만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곧 깨어납니다 아저씨 전주가 뚫리며 이 나라 모든 곳에 역병이 퍼질 것이다. 막아야 한다. 세자는요?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 모두 죽일 것이다. 그불리와 싸워서 이기시는 것만이 대의를 바로 세우시는 길입니다. 조학주의 반응이 크게 달했습니다.